근끝나고 우리 집 라면 먹을래? <웃음> <너무 아니, 아니, 웃음> <야! 웃음> 뭐해? 응? 응? 어, 너 내가 내 닭테 만들까? 닭테 어떻게 만들어? 닭테 어떻게 만들지? 고기, 칠리? 당근 들어가요 당근 안 묻어 됐어? 내 오빠가 라면 먹어 그래 <웃음> 야, 자체 자 나도 어렵다 이 보면 이런거 24,000원 이잖아 이거 한총 1200원 1200원 이런거 네, 베트남 라면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라면이 2300원 이거 하나에 2300원 이에요 100원 100원 지금 나오는 노래가 그그노래예요그 조심하자 <웃음> 김밥 사야 내 김밥 어딨까 김밥? 김밥 재료 사야 되잖아. 그러면 또 음. 진짜 만들어? 음. 오빠가 내소고 김밥 만들어줄게.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소나김밥 우리 오빠. 오. 야, 니네 오빠야 무슨? 우리 오빠. 보면은 한국 음식 많아요. 뭐 김도 있고, 컵미역도 있고. 어 캐롯 하나! 야 이거 너무 작아 아니야? 나무지대신에 파프리카 하나 넣을까요? 지단은 제가 잘만들 자신 있어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다 클로즈 했어요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에휴 저도 지금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친구에게 김밥을 만들어 줄거예요 일단은 김밥 재료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김밥 재료 준비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당근 두번째 파프리카 단무지 같지 않아요? 단무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바로 뒤집기 시간! 아 진짜 이거 오오 <놀람> 가슴이 아프네요 있는거라도 잘 살려 가야지 <놀람> 계란이 2분의 3만 남았어 안녕 <놀람> <놀람> 뭐해? 네 김밥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언제 야 야! 비밀이야 야 오빠 7천명 서브스카이버 넘었어 응이 파이 파이 파이 파이 김밥을 만들 때 어떻게? 자 당근 당근 당근 베트남말 뭐야? 야는 파프리카 자 고기야? 한번 해볼까 이거 고기야 자기? 그럼 고기지 오! 고기. 오! 손나도 있고. 어. 와. 오늘은 스페셜 데이. 자, 우리 꽁주는 여기 앞에서 오빠한테 오더를 갑니다 오더. 리가 싸지 말고 오빠가 일단 다른 거 보여줄게. 김을 한개딱 와. 어느 쪽을 조금 매끈매끈 이쪽은 섞을 것같 몰라. 어디가 앞이지? 몰라. 이렇게 보자. 그리고 밥을 놔줘요. 밥 많이 내. 나빵빵이 우리 공주 뭐 넣고싶어? 이거 누나? 이가 원래 여기 오리지널 깻잎 니 아, 나. 하지만 깻니 없다. 우리 공주 좋아하는 투나 많이. s u 나 김밥. 이네함 이거, 오늘 많 이거네. 해야돼 이거. 는지그재 이거. <웃음> 또 뭐? 또뭐넣이싶어 계란. 어, 계란? 알았다. 캐러. 캐러? 우리 공주처럼 이쁜 파프리카만 먹을게. 어. <웃음> 할수있냐 당연하지. 뭐 다해. <웃음> 이거가 얼마로 팔아지? 큰일이다. 아무도. <웃음> 커떻 해볼까? c <목소리> 거칼안 <카레> 들어! <목소리> <목소리> 음 다음거 o n e 소 다음 건 소고기. 알았어아 소고기 좀더 많이 넣을 o 김치 I'm g 까 이거? g t 어와나 이거 저 아침 점심 먹어, 저녁 안먹 going to go. 아니! 아 여기 너놨어 밑에! 야, 바나나 오빠 먹으면 안 돼? 어? <웃음> 야! 돼! 나 그냥 물어! 마지막 말하나 어? 데 바나나 먹었어? <웃음> 아니거든? <이거도>? 맞아! <웃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어? 났어? 안돼! 네가 오빠 얼마나 사랑해! 어? 오빠 말하나 하나, 하나 먹 되지. <웃음> 하지만 마지막 말하나안 돼! 왜 이렇게까지 자꾸 ก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 기운 차. 힘줘. 다시 해 봐. 제가 어제, 어제 라이브 스트리밍 잠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제 김밥대로 샀거든요. 그래서 김밥, 김밥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이거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새로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사서 만들었어요. 참치김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세지김밥. 저는 내일부터 할인공입니다. 네. <웃음> 요 이거는 그 소고기입니다. 일단 뭐 먹어볼래? 소세지 김밥이랑 참치 김밥이랑. 짬시, 짬시, 소세지. 소세지? 알았다. 어, 어, 우리, 우리 건녕? 여기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민병님하고 뭐다 오시면 드리겠습니기 음, 진짜 많이 들어왔어. 이이 음. <웃음> 이 김밥에 오오 양재만님 감사합니다. 오! <웃음> 와, 오만 원. 황경태고요. 그다음에 노란 거는. 노란거는 단무지 아니에요! 파프리카! 노란색 파프리카에요! 아이고 우리 마지막... 잘 먹어야 돼! 이게 보시면은 이 마요네즈랑... 어 참치랑... 이거 맛있어! 안 마실 수가 없어! 음. 진짜 맛있지? 음, 음. <웃음> 우리 끝나고 우리 집 라면 먹을래? <웃음> <웃음> 많이 지 음. 어? 오빠가 많이 지 뭐, 오빠 많이 들었다고? 어. 아니 오빠 많이 뜩, 어? 아니. 아. <놀람> <놀람> <비콤> <놀람> <놀람> <놀람> 저희 직접 와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또 네. 봐요. 저희 <웃음> 영상 해주세요. 뭐 해? Look like what I'm doing. 와아아아아아아아 <웃음> wow. What is this again? 우왕 우엉. 에이. 하나. 하나. Carrots. <laughs> This is my first time. <laughs> All right? And yeah. I'm already better than you. Yeah. <laughs>